쇼핑하자, 저거 뭐래 저거 뭔데? 저거, 저거... 또 장난감 보러 가려고... 아니, 저기... 저기 여기, 여기요. 또 장난감 나다또 또. 집에 장난감이 얼마나 많은데... <웃음> 귀여운 거 되게 많아요. 우리 부부, 이렇게 절대 안 있어주는 거... 맞아, 대리만족 <웃음> 할까? 사서... 고양이 관련된 게 많다 세인 형 뒤돌아 봐 들어와 봐 어? 아! 공룡 세안야테 치고 비타도 아, 치고 손가락 <웃음> 사야 귀여워 그럼 <웃음> 굳어줬어 이미 안녕 나 들어줄게 최인영 일로 와봐. <웃음> 아, 귀여워, 귀여워, 귀여워. 최인영 조카 사주고 싶대요. 너무 귀여워. 진짜 귀엽다. 너무 귀엽다. 그렇지만 일단 내걸 사자. 그래? 이거 분명히 전불도 교수님이다. <웃음> 뭐 벌리고 싶은데? 아... 아 헤르미온네? 헤그이드 아니면 헤르미온 걸리고 싶은데 음, 네. 헤르미온 너무 안 닮았다 아니면 스네이프 교수님 걸리고 싶어 근데 사람들 엄청 많이 만져봤나 봐 엄청 <웃음> 쩌글쩌글해 음. 아, 나, 음. 나 동블도 교수님은 볼수 있는데 동블도 교수님 걸리면 어떡할 거야? 달라고? 나 줘도 되고 그걸로 될까 이걸로 걸까요? 더 귀여운 거몇간 했어요. 사실 더 귀여운 건 아니고, 오 귀여워. 난 이거 살래. 이 것도 랜덤이야. 응, 그러면 응. 한잔 내가 뒤에 이거, 거 이거, 살게. 이거 이거 살고, 이거 이거 살고, 그럴까? 응. 내가 이거 살게. 이거... 응, <웃음> 뭐야? 머리인데, 누구야? <웃음> 혹시 말포이? 말포이? 말포이야. <웃음> 야 말포이 귀엽다.